안녕하세요. 유진석 명학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내년 2022년도 이민년이 어떠한 건가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간 중에서 가을병장무기 경신인계 10간 중에서 무토 일간을 가진 사람이 종합적으로 볼때 2022년도 이민년을 종합적으로 볼때일간중 가장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무토가 종합적으로 왕중 왕인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 년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일간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일단 특성을 알자. 일간 무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특성을 알아야겠죠. 얘는 오행상토를 이야기합니다. 토. 토를 이야기할 때다 알죠. 그런데 이 토를 이야기해주면서이 무토를 저는 산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설명할 때는 산으로 많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산을 볼수 있고 재방을 이야기할 수 있고 건토를 이야기할 수 있고 재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주를 상담하고 분석할 때 얘들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무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진월에 있다. 만약에 무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축자가 있다. 축월에 태어났다면 얘는 무토,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건포죠. 얘가 예를 들면 진, 사주상으로 예를 들면 습하다. 축다, 냉하다 했을 때 혹은 무토가 아니어도 사주 구성에서 진과 축원에 태어났을 때는 더욱더 그렇겠죠. 이렇게 태어났을 때 무토가 들어가면 이 건토니까 건토는 습한 것을 빨아들이니까 형질 변경을 시켜준다. 이렇게 봅니다. 형질 변경. 형질 변경에 못쓸 땅을 변화를 시켜주니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흉에서 길로 변한다. 악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때는 건토의 경우고 재방을 쌓는다면 사죄수가 많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무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0월이다태어난 일이 자일날 태어났다 이렇게 했을 때 수기운 자체가 강합니다. 물이 굉장히 강하지요. 이런 경우 이렇게 물을 받아가 이러면 얘는 떠내려가게 되어있으니까 반드시 예를 들어서는 술톤의 건토가 잡아줘야만이 이 사주의 격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얘가 이루자 얘를 재방으로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가 되기 때문에 이 유무에 따라서 얘가 떠돌이 인생이냐 아니면 평생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수용하지 못하고 사느냐 이 유무는 토의 기운 자체 거기에 참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축과 진이 들어오면 스파죠.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민 년이죠. 이 이민연. 내년. 자, 근데 이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첫 번째 뭘 봐야 하냐?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진실을 찾자. 진실. 진실을 찾는데 얘는 뭐냐면 세 가지가 있겠죠. 갑목 자체가 있다, 병화가 있다, 이쪽이 병화. 그 다음에 갑목 병화 그다음에 임과 개를 이야기하다 얘는 계절에 따라서 한 여름 때 따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갑병임, 갑병개에 관계된 부분을 진실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무토는 산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산 자체가 있는데 산에 계곡이 있다, 계곡이 있고. 산에 나무가 있고, 산에 나무고 태양이 있다면, 얘를 뭐라고 하냐, 명산이라고 합니다. 명산. 나무가 우거져 있죠. 계곡이 흘러가죠. 태양빛이 있으면 얘는 명산이니까, 명산이라는 것은 일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온다는 걸 이야기했죠. 머물러.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모든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혹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산은 명산이니까 값어치가 있다. 풍요롭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토는 이세 가지의 유물을 갖고 귀하냐 천하냐 힘드냐를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하면 어떤 사주라도 비교해서 얘가 있냐 없냐 얘가 있냐 깨졌냐 이런 부분을 갖고 유추를 해보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무토에게 서갑병인갑병개 얘가 진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 유무에 따라서 자 그러면 임인년을 보자 무토를 갖고 있는데 일가이 무토인데 임인년 자체를 보자 자 무토에서 임 자체는 여기서 원하는 임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임수. 그러면 이 무토에게 임수는 뭐냐 편체에 해당이 됩니다 편체 재성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남녀공이 재물이다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를 이야기해 주겠지, 여자. 또, 여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에 대한, 시모에 대한, 시댁 식구에 대한 것. 여성에게 있어서는 시댁 식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해당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민연의 이런 부분이 개입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어떻든 이것이 사주상으로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좋냐, 안 좋냐, 어떻든 대두가 된다, 이를 이야기했겠지. 근데 일단, 무포에 게해서 인수는 얘를 반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좋은 기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 자체 속에는, 인 자체에는 뭐가 있느냐? 얘는, 얘는 변관인다 자식을 상징해준다. 자식 남성에게선 자식이요, 남, 여자에게서는 여자를 이야기, 남자를 이야기해주겠다 편관은 원래는 애인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에게서는 애인, 남자에게서는 자식, 직업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성도 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무토가 인수를 만나려고 예, 무토가 이민년에 인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인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무토에게는 반길만한 것이 있다. 왜 반길만한 것이냐?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병, 갑, 병과 갑이 있더란 거죠. 병화와 갑목이 있으니, 무토가 가장 좋아하는 진신세 가지를 갖추고 있더라. 어디에서 이미 년 속에서 무토에게는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년 이미 년 해볼만 하다. 그런데,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이미 사사분기, 10월달, 9월달 넘으면서 이런 부분이 서서히 싹이 튄다. 재물에 대한 부분, 남자의 재물이겠죠. 애인에 관계된 거겠죠. 여성들도 애인에 관계된 거, 남자의 관계된 부분이 들어오고 일에 관계된 부분이 들어온다. 뭔가 일과 재물을 취하고 이성을 취하려고 하니까 무토에게 있어서 이민녀는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자. 아주 좋은 현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것을 내가 먹어야 하느냐, 이걸 봐야겠지. 일단 먹어야겠죠. 지나가면 안 된다. 무토에게 있어서 다시 이민년을 보자. 자, 이민란 글자는 뭐냐, 무토에게서, 고세에서 어떻게 편제를 했는데, 이걸 고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산명수수라 이야기했습니다. 산이 밝다 물 자체가 빼어날 수를 써서 산명수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산명수수 근데 이게 무엇이냐 흘려버리면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철스님이 산은 산이오 물은 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분부했죠. 근데 만약에 일반인이, 일반인, 예를 들면, 음, 만약에 옆집 담배가게 아저씨가, 노인 네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자식들이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자식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세요 하니까, 그 담배가게 아저씨, 술, 담배 많이 한그 할아버지가, 죽음에서 꼴딱하여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많이 성철님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때도 자식 때문에 욕구도 먹고 죽습니다. 헛소리했다고. 죽을 때도 이양반 헛소리하냐고 자식한테 굉장히 된서를 받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담백하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죽을 때 이야기하면 헛소리, 개소리가 되는 것이고 성철스님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추석에 딸린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산명수수도 산은 밝다 물은 빼어나다 이걸 그대로 가면 은 대소리 헛소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고서에서 어떻게 무토에게서 임수를 만나면 산명수수라 했느냐 산이 밝고 물이 빼어나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이야기해죠 원래 산은 아름답고 산미 산, 미, 수, 물은 청하다, 맑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계겠죠 산은 아름답고 물은 맑다. 그런데 산은 맑다, 물이 빼어나다 이것은 어떤 거냐 면 이런 경관을 갖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산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중국이나 아니면 어떤 데 좋은 산이 있는데 여기에 강이싹 있습니다.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풍경이 정말 그냥 보기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산에 깊은 산, 산이 있고 물 호수가 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담백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와 인수 사이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밝을 명자를 쓴 것은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그 남을 감동을 줄수 있는 기운이 있다. 어쨌든 산이 밝아진 것은 무토. 산을 이야기하고 산이 밝아지고 물 자체는 변나다 좋은 역할을 하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이 아래는 뭔가 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는 세 가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세 가지가 산과 물 사이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평화. 태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걸 이야기해 주죠. 평화가 있으면 그 산에 사내의 기운이 밝고 물이 있단 말이에요. 저수지가 있겠지. 호수가 있는데 태양빛이 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주에서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평화에 대한 유무를 잘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것이 방입니다두 번째, 얘를 좋게 만들지만 이사연예 얘를 급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 정화와 희토를 이야기합니다. 정화는 그러면 왜 그러냐. 정화는 얘를 정의 화보로 없애버리겠죠. 얘는 기토는 뭐냐. 얘를 이렇게 좋은 빼어난 한경관을 가지고 탁하게 만들어보니 기토가 두름과 동시에 얘는 뭐냐. 산명수수가 아니라 산은 아름다운데 흙탕물이 됐으니까 임수가 똥물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하 산은 아름다운데 물은 흙탕물이네 똥물이네. 격이 한 단계 깨져버리는 거죠. 얘가 그래서 깨지겠죠. 정화는 뭐냐. 산은 사람, 아름다운데 얘가 뭐냐. 목으로 변했으니까 물은 없고 쌍만 잡추만 우거져있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약하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유물을 다 줘야 산명수수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기발하다 이걸 삼병수술소 최고의 영양을 다룬다. 이 영양이 뭐냐 아까 얘전 변제 큰 돈을 취하려고 왔다. 취할 수가 있다 남자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여자도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자식이 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속에는 아까 뭐가 있느냐 무명갑이 있다는 것이 무명다무명갑 얘는 병갑이가 중요해요, 병갑이가. 무토는 아니고 병갑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얘는 쓸모가 없어요. 병갑이가 중요하다. 임수가, 아니, 무토가, 내년 이년이 어땠냐 질문한다면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죠, 무토가. 병갑이 있는가, 병갑이 있는가, 그 안에 병갑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어, 나 병감 있네, 나 있네, 이겠죠. 나 있네, 병감이네. 무투가 부르는 거예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내년에, 이민 년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네가 도와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임수가, 얼마인이임 이, 이, 자체가, 나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네. 자네가 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맞짱을 떠주는 거 임도 있고, 얘는. 이민혁이라는 단체는 인도 자기가 어깨에 뭐에 어, 지입이 그, 있고, 있고 병갑이 안에는 이 안에 숨어있는 지장관은 병갑 각도 있으니까 이한테는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있으니까 이병갑이가아 도와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격이 성립이 된 겁니다 일단 뭐냐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 도와주시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내면좀 도와주게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여기서 조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토에게 있어 이민연이다, 이걸 얘기죠죠 그러면 뭐냐? 얘가 물어보죠. 내가 도와주겠는데, 뭐 준비는 돼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모토가 내가 이민연을 뭔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10월달 4, 4분기 지났는데 올해 2021년도 4, 4분기 지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서서히 준비했는데, 그래도 12월달이다, 이제, 12월 달 양력 12월 한 13일, 14일 경만 지나면 내가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네. 그 변화가 뭔가 물어보지. 그 변화가 문서와 돈에 관계된 부분이 있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내가 그 준비된 것서 뭔가 기운이 있다. 이 말은 다시 무터에게 있어서 12월 달과 1월 달 뭔가 문서나 재물에 관련된 부분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됐고 뭔가 치고 나가겠다. 얘가 이야기하는 를 힘이 생겼다. 근데 얘가 도와주겠다, 이걸 이야기, 하늘에서는 도와주는데, 지지에서도 일단 준비는 갖춰졌다, 이걸 이야기좀 주는 것이지. 그래서, 무토에게 있어서 이민녀는 종합선물 세트다. 그런데 이렇게만 했다고 해서 무토에게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토 일간을 갖고 태어면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는 그대로입니다. 지지에서는 이제 여기서 사중 이 전체를 놓고 하나 하나를 통합기 분석하면 조금전에 분석하는 것처럼 하나 하나를 순서대로 지지는 대운을 집어넣고 상운을 집어넣고 순서대로만 풀기 시작을 하면은 지지도 아주 아입니다 쉽다는 걸이야기해주 것이죠. 그렇게 관계를 보면 얘가 이제 여기서 이만큼 성공하느냐 이만큼 성공하느냐 아니면 어느 식에 잠깐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것을 유추해볼 행을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토에게 있어서는 뭐냐 병갑이 있는가 나 있네 나좀 도와주시게 알았네 도와주겠네가 이 무토에게 이민연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한번 해볼 만한 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분명히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미 하반기에는 어떤 꿈틀꿈틀 자기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것에 대한 것이 문서 변동과 재물에 관련된 부분 이미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당연히 바라겠, 바랬지만 이런 법은 명리 전문가들에게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활용해보는 것이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무토는 이민연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